로나칭, 로나칭, 야루나의 유튜브. 이 영상은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 가능한 영상이에요. 아아, 아, 방송을 택하겠습니다. 어, 안녕하세요. 용가랭킹당과진니당 그러면은 전화를 어떻게 하지? 용차스텐텀... 우와, 뭐뭐뭐! <웃음> 엄청 엄청 울렸어요. 열하나 개 e like a d e c 안녕하세요. 어, o come b a 그 k to me. 서버 o 들어 r 면되나요 화면 공 u t what's going on. <웃음> 아니야 그 공유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거는 이뭐 게임 어저 뭐, 그림 그 사이트에서 같이 하니까. 네. 괜찮을걸요? 어 상관없어요? 사실 제가 그림이고 화면 태블릿 화면을 아예 공유를 할까 했는데 맥이 엄청 날것 같아서 <웃음> 제가 LG 이 사이트를 따로 판 거예요. 아그 진짜. 그렇죠. 그렇죠. 네. 그래서 목소리 보이스채팅만 디코는 진행하는 걸로 해도 될까요? 네네 상관없어요. 어차피 이거 지금 저도 지금 개인 서버에 왔거든요. 오 오셨네요. 네. 네. 채팅 기능은 네. 하단에 있습니다. 어디 네. 아, 하단이 있구나. 오 여기 있네요. 그리고 여기 기본적인 툴을 단축키로 등록할 수 있어요. 1번부터 6번까지 오른쪽에 보시면은 네. 등록을 할수 있고 밑에 설정이 있고요. 그 밑에 이제 투명도하고 레이어 창이 쫙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 그리고 규칙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여기 네. 서로, 서로의 그 작업 레이어를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그 닉네임 언더바 하고 간략하게 레이어 이름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그 방문한지 얼마나 되셨어요? 어 얼마 안 됐어요 유튜브에서는 한 2년 정도 했고요 여기 와서는 1년도 안 됐어요 아, 1년이 있으세요? 네. 아, 저도 1년밖에 안 돼. 니 1년 이하에요, 저 제가 <웃음> 시작한지 어, 한 6개월쯤인가? 트위치 진짜 한달 조금 넘은 것 같은데, 한시싹한지 이거 그, 태블릿 되는 거예요 이거? 네, 태블릿도 네. 접속 가능해요. 그냥 URL로 접속을 하시면은 태블릿도 되고요, 저도 노트북, 그 컴퓨터, 태블릿 다 돼요. 브라우저 오. 형식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멋진거야? 잠깐만요 그럼 저도 부탁드하겠습니다태블릿네 어? 아니, 아니, 태블릿.. 아니아니 태블릿 첫글 지금 올릴게요 네 어, 태블릿 첫글 어. 어, 되게 잘그리신요 이거? 어, <웃음> 이 비스로 처음 그린거예요 전그치고는 되게 자신 같은데. 자신 <웃음> 그린다네, <다음에> 가찬이십니다. <웃음> 아, 예. 친절해줘야죠 솔직히 저희 같은 돌야잖아요 어미나 애지로 그린 거. 애지로 그린 그림 보냈어요. 에지로 <웃음> 그린 거요? 네, 이게 아 이게 투명도 때문에 저거 풀이 약간 좀 튀어 보인다. 그래요? <웃음> 네, 이거 원래 JPG로 저장했었던 건데 PNG로 따로 빼가지고 되게 뭔가 그림체가 되게 아기자기하시네요 <웃음> 아, 어... 약간 동화 같다는 느낌 많이, 평을 많이 들어요 아, 동화 같은 느낌이고? 네. 아, 동화 느낌 좋죠, 진짜 그리고, 그리고 웹툰 세개고 않듯이도 웹툰 없지만 일단 자랑이 됩니다 <웃음> 이게 그, 네, 그 제가 진짜. 어제 얘기했던 세계관이에요아 세계관이요? 네, 진짜. 이거 2차 창작 세계관인데 다 이게 땅이 사실... 많죠? 어, 딱좀좀 어, 많아져 있죠? 어 확실히 이게 세계 이게 땅이 많을수 되게 약간 그나, 그나마, 그나마한의 설정 많지 않나요? <웃음> 어, 약간, 1층, 일본 틱한이름 많이 썼어요.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. 외전 게임 음. <웃음> 541이 눈에 띄죠? 켜보시라고 <웃음> 말오사 <웃음> 541. 오, 머리! 사트하다! 사트하다! 사트하다! <웃음> 디렉터! 아, 아 디렉터! 사퇴하러 오이 사퇴 기일 <웃음> 아부끄러아부끄러 <웃음> <웃음> 이거 사진도 가져올 수 있어요? 네사진이거 그냥 브라우저로 사진 드래그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면 은 사진 들어가요 어. 지금 마우스로 그리시는 거예요? 어네헐 아직 테러를 하려니까 이게 렉이 좀 너무 걸려가지고 아 근데 이게 렉이 너무 걸리긴 하네요, 확실히 진짜요? 아니, <웃음> <웃음> <웃음> 폰내려줄 거예요 안돼! 안돼! 혹시 뭐그림하고 뭐 방송하는 거 있어요? 그림말고 방송하는 거는 딱히 없어요 저 원래 포켓몬 방송마다가접었거든요 게임방 많 했어요? 네 그리고 그 포켓몬도 망해서 이제 말인 뭐.. <웃음> 네 지금 그리고 있는 아르세우스예요 아르세우스.. 아 이게 렌만 걸 쓰면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? 어 이게 굉장히 몇가지아 아, 제가 그.. 아 이유를 알것 같아요 캠퍼스를 이번에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것 같아서 캠퍼스 뽑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캠퍼스 사이즈 지금 4천이거든요? 새로 2,500 이에요 아... 어, 그, 아까 캠니저 가슴에 따지면 오신분들 번거로요아 어떻게 다들 고통받고 계셔 안되겠다 새로운 캠퍼스 하나 팔까요? 그럼? 지금 다들 더벅기면서 렉걸리는게 좀 보이거든요 제가 방 아, 새로 근데... 팔게요 네? 아! 내 그림이 <웃음> 안네어 <될 웃음> 아니 누가, 누가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웃겼어 아 캄캄 안돼 링크 보냈습니다 <웃음> 새 캠퍼스로 들어오세요 여기는 사이즈가 작아서 <웃음> 렉이 안 걸릴거예요 아 이제 그럼 다시 아저씨 없어 처음부터 다시그리야겠네자 <웃음> 갑니다 이 구역 장 나오세요 누구예요? 누가 장이에요 <웃음> 그 제가 <웃음> 짱인공이야 오케이, 제가 짭먹겠습니다 <웃음> 이거요? 근데 감상이야 서열인가요? 서열 매기는 게 아니라 자리를 매기는 거겠죠 <웃음> 아, 그거 야 일란님 지금 코트님 네. 권한 안 줬다고 하는데요? 지금? 어? 예? 권한 권한... 네, 저도 권한 아!!! 또... <웃음> 예, 감사합니다 <웃음> 아, 이게 또 등급이 있지 참 됐다, 다 풀었어요 <웃음> 아이고, 그 진짜 나, 나, 나. 나, 불었어. 아, 됐다. 됐다. <웃음> <웃음> 어, 나, 나, 나, 나 누구야? 어, 아, 되게 귀엽네. 저는 인간 그리겠습니다, 이번에. <웃음> 솔직히, 인간 이제 여기서, 어, 그리기 좀 빡세가지고, 인간 그릴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, 뭐야, 그, KPC,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? 그, 그 사람 그릴게요. 할아버지. 할아버지? 네네, 네, 그 KFC, 그거 하고 있었잖아요 그 약간... 그 주스? 주스 같은 병에 나오는 사람 <웃음> 저기, 그 심상치 않은 눈에 그이내영 캐릭터가 보이네요 아, 이거, 이거 사람이에요, 사나 <웃음> 이게 사람으로... 이거... 아니,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약간... 사람이 그, 같다고요? 드래곤볼에 나올 것 같아요 <웃음> <웃음> 이런 보통 인어가 보고 되맨 오른쪽, 대박, 맨 오른쪽, 대박, 응응 해 봐. 른응예 어, 아유, 김맨오른저맨 오른쪽, 맨 오른쪽, 맨 오른쪽, 맨 오른쪽, 맨 오른쪽, 맨 오른쪽, 맨 오른쪽, 맨오른미맨 오른쪽, 맨 극단적이에요 <웃음> 네? 너무 극단적이야 <웃음> 아 아니 원래 이렇게요, 약간, 텐션 높일 수 있어요. 그죠? 그림 방송에도 약간 말빨이 있어야 돼요. 오, 뭐야, 더트 오, 토크, 뭐야, 토크 오버 레이어? 이게, 이게 뭐죠? 잠깐만, 이거 뭐, 햄을 뭐야, 가지? 너에게, 어, 아, 가졌다. 아, 그 아, 권한을 가졌다 아, 그 레이어 건한을 어, 사실... 회사 갔다 왔다. 아 뺏어 뺏어놨구나. 오 뺏어놨다고요 갑자기 안 되겠다. 아아 도전이 제가 혼내드릴게요. 착해요아안 되겠다. 네. <웃음> 아 뭐야? <웃음> 아 제가 좀 제가 상급벌 참좀잘 주거든요. 아 정리 중 그랬다고요? 아 죄송해요. <웃음> 아 실수예요. 아그세요 리브 누르시면 나가실 수 있어요. 나가주세요. 아 <웃음> 감사. 다른 사람 수 몸통이 너무 길쭉. 우리 이는 되게 좀 이쁘다 언니. 니는 되게 잘씌셨네요 진짜. 어 갑자기 저렇게 하는 소리도 알고, 아 몰랐어. 무서웠어 순간. 음, <웃음> 어, 아 나한테 왜개소이라고 하냐. 제아 제가 좀 많이 아, 비슷해가저고아수수네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와 웹툰컷 하나 그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. 맨 끝에 어 진짜 웹툰 작가 지망생 아니세요? 이쯤 되면 딱 그런 느낌 삘이 탁 뜨는데요. 이거요? 이거 이렇게 가지고 웹툰컷 하나 말풍선 위에다가 놓고 인물 캐릭터 저렇게 그리고 대사치고 하면은 딱 웹툰인데, <웃음> 오 채색 벌써 들어가시네. 아 진짜 이거 배경까지 싹그 약간 저네 번째 그림 저거 심각한 분위기로 어두운 분위기 배경 딱 깔아놓고 저 표정으로 말풍선 추가해가지고 웹툰으로 만들면 <웃음> 진짜 <웃음> 레전드 레전드 아시 에바네 이거 옛나도 사시고 근데 되게 잘 그리신데요 이거? 굉장히 너무 마음에 든다 다들 열심히 그리고 계시네요 진짜 엄청 열심히 그리세요 지금 그 와중에 맨 오른쪽 대박! 하이라이트 그 와중에 다 넣으셨어 저거 클리핑 레이어 없으면 힘든데 <웃음> 클리핑 없으면 하시기 힘들어 저 이게. 여기 오. 클리핑 레이어가 없거든요 클리핑 기능이 네, 진아 네. 어쩐지 이게 잠금 제가 아까 전에 그 레이어 잠금 하고 해봤거든요? 네안 <웃음> 되더라고요 <웃음> 클리핑 기능은 없어요 그건 이비스로 따로 불러와서 이어서 그려야 돼요 이거 선택 능력을 취소하는 거 어떻게.. 해, 이거. 어? 노트북이신가요? 그 밑에 네. 설정 있잖아요. 네. 이거 밑에 설정에 디스 셀렉트 있어요. 디스.. 여기. 아 찾았어요. 아, 아 이거, 이거 음. 맞죠? 아 네. 이거구나. 선택 능을 해제. 어, 어 됐어요. 어 감사합니다. <웃음> 아싸! <웃음> <웃음> 우와! 세세 <웃음> 오 저거 저거 머리카락 뭐예요 두 번째 그림? 대박 머리카락 결에 맞춰서 막 누가 다진 거예요? 아 일산이 일산그자 짜신다 선땅도 100... 어. 이렇게 됐다 어? 한번한번 한번 봐야 될까요? 보자 어, 해야네어 근데 되게 되게 깔끔하신 눈 진짜? 어. <웃음> 와, 되게 멋있다 근데. 감사합니다 정신구 같은 요 아, 알파냐 쓰레파냐 뭐야 <웃음> 저거 팔주 닌자? 닌자 쓰세요 닌자 닌자는 쓰시고 가셔야죠 <웃음> 귀여워 아 <웃음> 귀여워 아 귀엽잖아요 <웃음> 귀여워서 뭐라 못하겠어 <웃음> 귀여워서 사족을 어, 네. 못쓰게 만들었어 <웃음> 귀여워 어, 이런 이런 이런 캐릭터가 되게 귀엽게 하죠 이거 어, 근데 맨네 번째 분 진짜 잘하셨어요 닉네임은 적어 적어주시고 가주세요 아, 닉네임 저, 적고 가주세요 몇천 작가 지망생 누구십니까 <웃음> 아 귀여워 <웃음> 머리털 <웃음> <웃음> 이게 뭐야? <웃음> 아, 그거 뭐지? 그거. 나, 나니? 아, 그거 뭐야? 어, 거기서 밝혔던 건데? 제가 어린이집 다닐 때, 그, 이거, 캐릭터 있거든요? <웃음> 탈모. 캐릭터는 아, 없나? 많이 닮은 것 같은데? 아, 탈모하면은 바로 디그다인데, 디그다의 머리에 저런 거 있어요. 제가 그려드릴게요. 닥트리오의 경우에는 머리가 막 이렇게, 이렇게. 아, 이거 리전폼인데, 원래 디그단 저런 거 없는데, 알로라 리전폼이라고 생겨갖고, 머리 있고, 탁트리오 <웃음> 너무 대충 그리는 것 같죠? 팔 망했다. 저기 위에까지 침범해가지고. 오, 잠깐만. 오, 잠깐만. 망했다. 오, 겹것 같은데 이거? 아, 간 뒤로 가기. 이거 하면 되지 않나요? 실행치소로도 이제 안 먹혀요. 망했다 어? 했다 망했다. a n g bang, bang, bang, 거 a n g bang, bang, bang, bang, bang, bang, bang, bang, bang, bang, bang, bang, bang, b 빨리 g bang, bang, b a n 볼게요 <웃음> 우와, 싸인 대박! 우와, 싸인 되게, 와 잘하신다. 우 어떻게 죽였지? 용가리님 들어가세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일단 다 됐고요. 팔로우 다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주에도 다시 웹툰 배경 드려야겠지.